네, 안녕하세요. m 지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캠핑 용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음, 아마도 저희가 판매하는 히터와 배터리는 아닐 거예요. 뭐 생각나는 게 있죠? 텐트 생각나고, 뭐 밥해 먹을 수는 취사도구 아니면 의자, 네. 고기, 네. <웃음> 그리고 테이블 뭐 그런 게 생각나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건 캠핑용 랜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꼭 필요해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비출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캠핑용품 발굴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게 랜턴이었고 그 엄청나게 많은 랜턴을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몇 개의 제품을 골랐습니다. 자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사각 캠핑 랜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류의 제품은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에요. 캠핑 시작한다면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사각형 형태의 랜턴 하나는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고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자, 근데 이거보다 저희가 준비한 건두배 사이즈 그래도 똑같은 사이즈만 작은 제품을 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이건 어떤 조명이냐면 캠핑을 가면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사용하는 랜턴이에요 편하게 쓸수 있어요 응, 좋네. 발찌. 지 자, 이렇게 세워놔도 되고, 바닥에 놔도 되고, 그리고 그 천장에 요런 클립이 하고... 들어있거든요. 클립에 클립을 끼워서 음... 천장에 매달아도 돼요. 예. 이 조명은 제일 많이 쓰는 조명이에요. 음... 메인 등이죠. 캠핑 갈때 요거 하나는 꼭 있어야 돼. 딴건다 필요 없어도 돼. 딴건 선택이야. 근데 얘는 필수 사각 랜턴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저녁에 여러 사람들 둘러 앉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밝아야 돼. 불편하지 않...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밝기가 어하더라고요 적어도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 해지고 나서 자기 전까지. 또 되게 느끼 자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쓴다고요. 그 시간 동안 배터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사각 랜턴에는 요거보다 큰 제품입니다. 저희가 실제 취급하는 건약 80개 LED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무려 20A입니다. 20A요. 엄청나죠? 최대 밝기에서 11시간 정도 그리고 최소 밝기에서는 무려 7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바닥이나 테이블에 놓고 쓸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랜턴이에요 자, 불을 한번 켜볼게요 자, 요건 네. 하얀색이죠 네. 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다시 키면 길게 누르면 주황색이 됐죠 네. 또 한번 누르면 약간 주황색과 하얀색의 중간 주황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백색, 주광색, 주황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차이는 뭐냐면 백색은 가장 밝아요. 다시 끄고 화면이 잘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백색은 가장 밝고요. 주황색은 왜 있냐? 여러분들 야외에 나갔는데 어떤 장소는 벌레들이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주황색 빛입니다. 주황색 빛은 벌레들이 덜 꼬이는 빛이에요. 하얀색은 엄청나게 많이 꼬이고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가 더 있네. 빛, 색깔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조명이, 에? 조명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는 다 갖추고 있어요. 엄청 밝지, 배터리 오래가지, 빛 선택할 수, 색깔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 이거 막 던지면서 쓰는 거거든? 튼튼해야 되겠죠. 이런 제품도 있었는데, 이거는, 견고함에서 탈락 요것도 예쁘고 좋았어 근데 요거는 약간 두껍고 그리고 밝기도 덜하고 결정적으로 배터리가 10A예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캠핑 랜턴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캠핑 랜턴들이 꽤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거보다 예쁘고 오우 되게 튼튼해 새로 만들어가지고 알리미입니다 근데 그런 제품 2 0만아짜리이 정도 밝기를 구하려면 거의 10만원대 후반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 캠핑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시작하신다.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장비를 최고로 좋은 장비로 구매하는 건 너무 낭비예요. 그랬을 땐 처음에 시작할 땐 최소한의 장비만 구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가성비 제품들로 그래서 한번 써보고 아 이거 캠핑이 나랑 체질이 맞는구나 그러면 그때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좋은 장비로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성비 제품이지만 굳이 이걸 쓰시다가 나중에 더 좋은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도 없다고 봐요. 포장나면 그때 갈아타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보다좀더 커요. 아, 제품 페이지 보면 되죠? 요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놓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라이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두번째 손전등 짜잔. 이런 거 많이 쓰죠? 쓰나요? 음, 가끔, 쓰는 가끔 쓰는 거 같아요. 가끔. 저는, 저는 맞아요. 파이팅. 그 말이 맞아. 이거는 가끔 쓰는 거예요. 저 사각 랜턴이 캠핑할 때 필수 아이템이라면 요 손전등은 필수 아이템은 아니고 선택이에요. 이런거 어디 있을까? 진짜 노지 나갔을 때. 거기서 잠깐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던가, 또는 차에서, 차 안에서 물건을 찾을 때, 아니면 등산할 때, 해루질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요 손전등입니다. 저희는 두 개의 손전등을 준비했어요. 뭐 쉽게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제 생각에는 뭐 가성비 고려하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밝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4시간 계속 뭘 비추지는 않을 거잖아요. 잠깐 잠깐씩 쓰는 거예요. 그럴 땐 작은 게 좋지 않을까. 억지로 넣으면 주머니에도 들어가고요. 이 제품 한번 열어볼까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충전식이고요. 자, 6 6 5 0 5500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밝기 조절이 되고요. 이건 배터리에 남은 양을 표시해 주는 거고. 밝기는 4단계 정도 조절이 돼요. 뭐, 이렇게 비상등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이,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아...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먼 거리, 진짜 서치라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쓰기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칸이 네 칸이에요? 칸은 지금 네 칸. 네 칸. 네 칸. 네. 예. 이 제품 안에는 그, 여기 뭐 이상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XP50이니 70이니 그거 다 쓸모없고요. 네. 그, 요런 손전등에는 아까 이런 제품에는 은은하게 빛이 많이 퍼져야 되니까 출력이 작은 LED가 많이 80개 정도 박혀있었어요 근데 얘는 목적이 달라 얘는 집중해서 비추는 역할이야 그래가지고 강렬한 LED를 조금 써요 크고 강렬한 LED 여기에는 5mm짜리 LED가 4개 박혀있습니다 물론 이거 7mm LED 사용한 제품도 있더라고 7mm LED 하나 박힌 제품이 있었어 두개 구입해가지고 테스트해봤는데 5mm 4개가 더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mm짜리 LED 4개 박힌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난 부족하다. 나는 크고 강한 손전등이 필요해.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또 끌게요. 준비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적힌 건 X92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또 바꿨어요. 볼까? 여기도 4개. 요거는 7mm 짜리 LED를 4개를 달았어요. 9mm 짜리 LED 하나 단 제품도 있는데 해보니까 난 사람들이 무조건 숫자 높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7mm 4개 박힌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중에 9mm 하나 박힌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였나? 다 테스트 해봤다니까 차이가 느껴지나요? 음... 9mm 하나랑 네. 7mm 4개에요 근데 밤에 아, 실제로 차이 네모칸 하나는 9mm 하나가 밝지 네. 네, 실제로 사용할 때퍼트리잖아 빛을. 네. 그럼 7mm 4 개가 더 밝더라고요. 9mm 짜리 하나 뭐 의미 없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거로 간다. 7mm 짜리 4 개가 박힌 걸로 선택을 했고요. 아, 이만큼 좋은 게 필요한가? 해루질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바다 안쪽으로 빛을 쏴야 되니까, 아니면 낚시할 때. 근데 이거에 장점이 있어. 어떤 거? 호신용 무기를 쓸수 있어요. 와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알루미늄 합금이거든요 이게 고성능 LED를 쓰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우리 빔프로젝터도 똑같아 열이 많이 나거든? 네. 이것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발열 설계예요 이렇게 주름이진게 아 디자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은 뜨겁고. 아까 그16650 5500짜리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고요 작은 제품보다 두배 정도 밝아요 그리고 최대 제일 강력한 비으로 하면 2시간 약한 비으로 하면 여덟 시간 정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자 이거 제 취향 아니에요 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몸에 뭐 쓰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헤드랜턴입니다 머리에 쓴 다음에 이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낚시할 때 좋대요. 아...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낚시할 때, 네. 이게 꺼놨다가, 바늘 꺼내가지고, 찢끼우고 다시, 던지고, 끄고, 항상 켜고 있으면, 어, 방금 저 별로니까. 예. <웃음> <웃음> 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이게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것 예, 것 머리에 쓰고 있으면 양손이 자유롭다. 등산할 때도 이게 좋대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밤에 술 마실 때도 좋대요 각자 하나씩 끼고 이 랜턴에는 아... 보이죠? 이거는 9mm짜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9mm짜리 하나면 이거보다는 약간 얻고이거보다는좀더 밝은 그러다 보니까 무려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 배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2800짜리 3개고요 뭐 여러분들이 더 용량이 큰거 요새 찾아보면 뭐 400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사가지고 교체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쓸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 취향은 아니지만 찾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쓸 때는 야구문자랑 같이 야구문자 위에다 쓰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아,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 기능도 있는데 왜 필요할까 이걸 핸드폰 충전 하나 뭐, 뭐, 뭐든지 핸드만 핸드... 아, 그냥... 보조 배터리로 쓸수 있습니다 네. 예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 마지막은 아니구나 여기 이게 하나 더 있구나 또 다른 제품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귀엽네요.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손전등처럼 생겼어 맞아요. 이쪽은 네, 많이 봤어요. 작은 LED가 많이 바뀌었죠 네. 이거의 용도는 뭐라고? 넓게 퍼지는 하이라이트 넓게 퍼지는 거 그냥 네, 네. 이거 용도랑 같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사각 LED 용도랑 같고요 여기는 거기는 서치라이트 음, 이거 뭐 5mm짜리야? 몇mm짜리야? 한개 달려있네요 음. 3mm짜리 같기도 하고 이거는 손전등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사각 랜턴과 손전등이 하나로 합쳐진 제품입니다 이거 딱 보고 샘플 받았을 때는 아 이게 되겠나 <웃음> 디자인도 별로고 추운데 응? 어? 크고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근데 이거 이게 제일 잘 팔리고 있어요 저렴해서 그런가? 네, 그렇죠 저렴해서 잘 팔리는 것 같고요 틀어보면 여기는 이런 느낌 똑같아요 누르다 보면 이렇게 서치라이트 손전등으로쓸 수도 있고 이런 게돼 이거는 에이. 이제 자동차 트렁크에 실고 그... 다니다가 에이. 비상등으로 쓸 수는 있겠다 아 그런가요? 저는 노래 네. 그런 생각했는데 <웃음> 아이거의 용도가 또 있어요 아. 저 이번에 그 캠핑팀 따라다니면서 양양 다녀왔거든요 네. 그때 테이블에다가 이걸 딱 놓더니 네. 그 감독님께서 아 거기는 그 촬영팀이에요 네. 저랑 동갑이고 다 이걸 하시더라고 딱 사모님이 이걸 감독님 이걸 딱 하니까 사모님이 어디서 병을 가져가서 올려놓으시더라고 이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내는 용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각 랜턴에서부터 손전등까지한 다섯 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캠핑 랜턴 제가 이번에 물건을 고르면서 알게 된걸 하나 공개하도록 해볼게요. 살짝만 이거 이 제품이요 사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죠 손전등 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1페이지에 이게 몇 개가 있나 이거 같은 공장과 맞습니다 다 같은 공장이고요 이거 브랜드는 원래 원 브랜드는 샤크예요 상어 샤크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샤크 하나는 벨로시 랩터 아 사장 취향 나온다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상어 샤크 이 공장은 참 관대한 게 뭐냐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없어 이거 주문량 한 100개인가? 그것만 맞춰주면 여기다가 다 원하는 거 AI 파일로 다 오, 새겨줄게 우리 그랬어요 이거 어차피 다 알거든 내 생각엔 똑같은 제품이란 걸 모를까 설마? 보 똑같잖아 그래서 저희는 원브랜드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샤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음> 여기다 <웃음> 예 그리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만큼 좋은 거 없어요 많이 비교해봤는데 가성비 최고예요 튼튼하고 잘 만들었고 예. 이런 손전등 아, 하나의 회사가 한국시장 손전등의 90%를 차지해버리다니 이번에 알았습니다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무드 등 조명 역할은 아니고 조명은 이런 걸 밝히고 테이블 위에 이걸 딱 놓고 멍 때리고 있는 용도 근데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저희 사무실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무드가 없어, 이과라서 네. 이런 좋아해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여러분들은 관심 있나요? 많은 종류의 랜턴을 저희가 소개했는데, 이런 건 테스트 해보고 인지안 하는 거고, 우리가 취급하는 건 기본 모델들이에요. 기본 모델들이 제일 좋더라고. 작은 거, 큰 거, 머리 뒤집어 쓰는 거, 그리고 이상한 거. 예, <웃음> 네, 이상한 거. 사각.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이렇게 놔야 될까요? 네, 얘까지 다시 한번 사각형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거 없으면 캠핑 나가서 저녁때 아무것도 못해요.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손전등, 머리에 뒤집어 쓰는 전등, 이상한 전등 분위기 전등 아, 많이 준비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다양한 종류의 캠핑 랜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제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좋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의외였던 게, 일단 이 제품이 제일 역시 예상대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얘야. 오. 오. 아니고요. 예, 이상한. 예상을 못했어요. 그 다음이 이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얘랑 얘는 뜸은 뜸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어떤 거살 거예요? 무드. 무드는? <웃음> <웃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